안녕하세요 적시자이어터 소아입니다 다이어트 2주차 월요일 아침이고요 이번 한주도 가보자고제 인바디 점수는 76점이에요 근육 균형이 잘 맞는 건신기하더라고요 저는 cid 유형으로 허약형 이래요 즉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또 근육도 키워야겠습니다 오늘도 커피로 심장 바운스 한번 만들어 주시고 걷고 달리기를 50분 동안 하면서 상쾌하게 땀을 쫙 흘렸어요 아 귀여워 양양아, 언니 단백질 먹을 거야. 아가? <웃음> <웃음> 점심은 단백질을 먹었으니 저녁은 거하게 열무국수를 먹으려고요. 마침 열무가 팍삭 익어가지고 두부면에 중면 조금 추가하고 스테비아, 간장, 참기름으로 양념해서 오이에 계란 두 개나 추가했어요. 김치는 도미솔에서 시켜먹는데 여기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아침 일찍 운동을 하니까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5분만 더 잤으면 진짜 늦을 뻔했다고요 오늘은 쌤이 인스타용 이쁜 포즈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아 볼땐 진짜 안 힘들어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까 바로 쇠질한 사람처럼 손에 굳은 살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제 팔은 정말 순도 100% 지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팔 근육 운동하면서 여리여리하고 탄탄하고 아름다운 팔뚝을 만들어보자. 필퇴 끝나면 유산소 30분 합니다. 빠르게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땀을 빼고 와요. 오전에 개운하게 운동하면 뭔가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는 기분이랄까? 여튼 험난한 세상을 엄청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막 뿜뿜 생겨요. 어? 너배량하는애여어 아니, 음. 이게 완벽해가지고 맛이 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 이거 좋네. 장창 시작하기 전에 시원하게 술발부터 채워집니다. 오랜만에 마시니 정말 미쳐버리고요. 이날은 동생을 따라다니면서 일일 매니저를 했어서 더욱더 술이 달았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대 곱창이고요. 여기는 곱창이 특히 맛있어요. 저희는 곱창 2인분에 대창 1인분 시켰습니다. 트레이너쌤인 볶음밥만큼은 제발 을 외치셨지만 죄송해요. 저못 참겠어요. 살짝 춥기 올라서 달다구리 땡기더라고요. 요거프레소에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제대로 고삐 풀었습니다. 죄책감이 쩔어가지고 바로 운동하러 뛰어왔어요. 입이 터질 만도 한게 이날부터 그날이 시작되더라고요. 호르몬 녀석이 내 뇌를 지배했구나 싶어서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먹고 싶었던 거 먹으려고요. 운동하고 아침은 오트라떼를 마셨어요. 점심으로는 나름 양심적으로 쌀국수와 스프링롤을 먹었는데요. 여기 포먼스 압구성점인데 별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쌀국수 맛집이더라고요. 국물이 진한 게 해장 칼국수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에그롤 시키고 싶었지만 명색이 다이어터인지라 튀기지 않은 스프링 롤로 고고싱했어요. 진한 크림치즈 모찌롤. 빵 이놈 정말 오랜만인데요. 키리 크림치즈 안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시고요. 저녁은 언제나 오른 단백질로 마무리했습니다. 된치랑 냉면은 딱 한입만 먹으면서 양심 챙겨봤는데요. 다음주는 호르몬과 이별을 고하고 빡시게 달려볼게요. 안녕!